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투자 불안하게 자기 없죠. 그래서 이런 판국에 투자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가끔씩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판국에도 돈을 휴지 만들지 않으려고 투자를 따박따박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돈을 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방투자, 돈을.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일시금 투자가 있고 또두 번째는요. 보험 많이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투자를 보험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를 보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박따박 그 결과 목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연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 매월 적금식 투자 세 가지 원칙 제가 자주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믿음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주식도 성장한다 평균을 뜻합니다 어떤 특정 주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실한 투자 투자를 보험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보험은 5년 10년 심지어 20년 IMF 때도 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고 코로나 때도 계속 자동이체 하잖아요 투자를 보험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유돈이어야겠죠 그래서 매월 적금식 투자,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반드시 여유돈 투자를 보험처럼 매월 적금식 투자를 했더니 3년하고 5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표는요. 매달 적금식 투자하는 원리, 간단한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매달 자 주식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계속 주식이 오릅니다. 주식이 오르다가 어느 때는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르다가 즉 상승한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는 매달 적립식 투자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투자합니다. 매달 100만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년 12달을 매달 100만원씩 투자한다고 치면 이때 매달 100만원으로 살수 있는 주식 우리가 삼성전자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전자가 한 주당 만원 한다. 그러면 매달 100만원으로 100주를 살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원에서 이제 상승 후 하락이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만천원. 2월 달에는 11,000원, 또 3, 4, 5, 6월 달에는 15,000원 계속 만 원씩 천원씩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7월 달에 16,000원 꼭지를 찍고 그때부터 천원씩 떨어집니다. 8월 달에 15,000원, 9월 달에 14,000원, 10월 달에 13,000원 등등하다가 12월이 되면 11,000원이 됐다가 다시 1년이 되는 1월 달이 되면 다시 본전 만 원이 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주당 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만원이 매달마다 천원씩 만천원, 만이천원, 만삼천원 쭉쭉쭉 올라가다 만육천원을 찍고 다시 천원씩 내려옵니다. 만오천원, 만사천원 그리고 다시 본전. 자 이랬을 때 매달 나는 매달 1월달에도 백만원, 2월달에도 백만원, 3월달에도 백만원 이렇게 계속 투자한다는 거죠. 총 누적 금액은 천삼백만원을 투자했다고 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실제 내가 1,300만 원은 마지막 달에 들어간 거니까 실제 투자 원금은 1,2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총 수익금은 얼마나 나올까? 매달 100만 원을 했을 때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최종 수익률이 마이너스 19.92%다. 자, 이 그림 보면 애게게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적립식 투자가 괜찮다고 해 놓고는 왜 마이너스 19%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투자를 1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에서는 정확하게 오르다가 정확하게 떨어진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일시금 투자 첫 달에 지금 어 매달 100만 원씩 실제 투자금 1,200만 원이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1,200만 원을 똑같은 결과적 상승 후 하락하는데 1,200만 원을 원샷 1월 달에 원샷했다. 1,200만 원을 1월 달에 원샷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누적 1,200주를 그대로 산 거죠. 자, 1,200주를 사서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만원에서 만천원, 만이천원, 만삼천원, 그리고 6월달에 만오천원, 7월달에 만육천원을 찍고 다시 만원씩 떨어집니다. 만오천원, 만사천원, 만삼천원 하다가 12월달에 만천원, 그리고 1월달에 만원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애초에 만원에 한주당 만원에 천이백만원을 몰빵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1년이 지나서 다시 만원이 되어서 그렇다면 내수익금은 본전. 자 그러면 이두 가지만 비교해 보면 아 이때는 일시금 투자가 손해는 보지 않았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고 내리고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템플튼 그로스 주식 혼합형 펀드인데 2001년 9월 25일에서 2002년 4월 22일까지 즉 1년 8개월 동안 수익률이 13.77% 나왔습니다. 매달 적립식의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보십시오. 앞서 사례처럼 계속 오르다가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앞서 사례에서는 매달 천원씩 고정적으로 딱딱 떨어지다가 또 딱딱 올랐다가 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고 오르고 내리고가 아주 미세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림이지만 그 속에서는 계속 계속 불규칙하게 오르고 내림이 반동되더라. 그래서 1년 8개월 수익률이 13.77% 적립식입니다.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앞서 사례는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 지금. 지금 사례는 똑같은 1년이지만 떨어졌다가 오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달 적립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한주 만원 하는 것을 100만원, 원, 100만 자첫 달에는 100주를 샀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원에서 아까하고는 반대로 천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2월달에는 천원 떨어져서 9천원, 3월달에는 천원 떨어져서 8천원 등등등 하다가 6월달에는 계속 떨어져서 5천원, 그 다음에 7월달에는 더 떨어져서 4천원 반토막 이상 났죠. 그러다가 그때부터 다시 천원씩 오릅니다. 8월달에 5천원, 9월달에 6천원, 10월달에 7천원 이렇게 하다가 12월달에 9천원, 그 다음에 1월달에 만원을 다시 회복합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단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앞에 사례에서는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런데 결과 1, 1년 수익률이 무려 49.33%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 적립식 펀드인 경우. 자, 반대로 이제 1월 달에 아까처럼 목돈을 1,200만 원을 한방에 넣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1월 달에 삼성전자 한주당 만원 할때 1,200만 원을 목돈으로 몰빵해서. 그런데 이것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오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는 다시 처음 투자할 때 가격처럼 삼성전자 한 주가 만원에 되었습니다. 어떨까요? 수익률은 본전이죠. 그죠? 본전이죠. 자 그러면 이 같은 사례들이 또 실제로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템펄튼 크로스 주식 혼합형 펀드인데 1999년 12월 28일에서 2002년 4월 18일까지 자이 그림에서 보면 앞선 사례처럼 떨어졌다가 오르죠. 떨어졌다가 오릅니다. 자, 떨어졌다가 오르는데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타박타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오르내리고 오르내리고 하면서 크게 보면 이렇게 바가지 모양, 크게 보면 떨어졌다가 오르는 곡선이죠. 자, 이 기간 동안 2년 5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 펀드는 얼마를 벌었느냐? 적립식입니다. 93.43%를 벌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에게 너무 오래된 사례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료가 있길래 그냥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기간에 다른 펀드들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하게 다 나올 겁니다 물론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원리일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때 원금 일시금을 한방에 투자했다면 떨어졌다가 속이 상했겠죠. 쓰리겠죠.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본전이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일시금 투자는. 그죠? 자,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들어갔다면 이때도 100만 원. 이때도 100만 원. 이때도 100만 원. 이때도 100만 원. 이때도 100만 원. 100만 원. 1만 원. 1만 원. 1만원 계속 들어갔는데 오릅니다. 자, 오르면 오르면 이때 들어갔던 100만 원은 본전이지만 이 본전 이하에서 들어갔던 여기에서 계속 들어갔던 적립 적립 투자 100만 원은 다 올랐다 라는 겁니다. 다 올랐다 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년 5개월 수익률이 93.43%가 나오더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템폴덴 크로스 주식 혼합형 99년 6월 17일부터 2003년 4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3년 11개월 수익률입니다. 이때는 47.25%가 나왔네요. 왜? 앞선 그림 에서처럼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47.25%가 나온 거죠. 자,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들어갔음으로 번 것들이 훨씬 많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템플턴 크로스 주식 혼합형, 이것은 1999년에서 6월 17일부터 2004년 6월 7일까지 기간이 길죠. 자, 이때는 5년입니다. 그죠? 5년 1개월 수익률이 74.7447% 나왔습니다. 적립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례에서 느끼셨겠지만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동성이라고 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변동성을 많이 담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자본주의는 항상 성장하죠 성장하는데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평균이 성장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꼭짓점에 우리가 계속 매달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갈수록 벌수 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하는 것이 적립식 펀드의 적립식 투자의 매력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제 고객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5년 만기 매월 적금식 펀드 투자 하신 사례입니다 기간은 2019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 5년 동안 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중간평가입니다 2022년 올해 1월 25일 기준입니다 어떤 펀드를 투자하고 계셨냐면 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펀드 슈로드 유로 연금 펀드 그 다음에 AB 미국 그로서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것또 아시아에 투자하는 것 유럽에 투자하는 것다 평균이죠 그 펀드 세가지를 가입했는데 2022년 1월 25일 기준이니까 약 3년이 경과된 거죠. 2019년 5월달부터 약 3년이 경과되었는데 연 평균, 1년 평균, 1년 평균 14.17, 14%, .17, 14 내지 17% 정도를 각 펀드마다 거두었습니다. 즉 피델리트 연금 아시아는 연 한상 수익률이 15.17, 유럽 슈로더 유럽 유럽 펀드는 14.76. 그 다음에 AB 미국 그로서는 17%로 매년 각 펀드마다 14%에서 17%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만기, 10년 만기 1신 납으로 했습니다. 201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입니다. 자, 이분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년 전에 해외 비과세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비과세 펀드에 10년 만기로 가입하신 분인데, 2022년 1월 25일 기준, 그때 이분은 두 가지 펀드를 가입했는데, AB 미국 으로서 비델리티 인디아 인도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자, 이분은 일시금입니다. 앞서 우리가 월정립식, 앞에 사례는 월정립식을 보았고, 자, 일시금을 사례해서 지금 6년 정도 긴가 되었는데, 연 평균 18% 26% 정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거구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은 변동성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평균은, 평균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성장불변의 법칙,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오르는 거구나 평균에 투자할 때 어떤 특정 주식은 이 기간 동안에 망할 수도 있고 특정 주식은 이 기간 동안에 반토막 나올 수도 있지만 평균에 투자할 때는 이 같은 놀라운 수익률이 나온다. 자 이것은 일시금이든 적립금이든 상관은 없는데 길게 보면 그렇지만 일시금 투자는 큰 돈이 들어갔다가 쭉 빠졌다가 쭉 올랐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놀라는 경우가 많죠. 자칫하면 건강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금 투자 주식형 상품의 일시금 투자는 권해드리지 않고 잘 가능하면 뭐좀 저변동성 근데 배당에 나오는 이런 저변동성 수익이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지만 100% 주식형의 일시금 투자는 피하시다. 대신에 매달 들어가는 것은 오르고 들어가고 내려도 들어가고 따박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따박 따박 계속 들어가니까 목돈을 한 방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매월 매달 적금식 투자 3원칙은 세 가지 미음그죠 자본주의 성장 불변, 기업 성장, 주식 상승. 이것 다 평균이다. 두 번째는 투자를 보험처럼 세 번째는 반드시 여유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와 함께 하는, 제가 직접 하는 대표 사원과 함께 하는 매월 적금식 ETF 투자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자문 운용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어, 저희 바인 투자 자문은 고객의 돈을 직접 수탁하지 않기 때문에, 어, 돈 수탁하고 통장, 이게 자문 계좌가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문 통장. 그것은 이제 삼성 증권의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25일날 투자금을 자동 이체하면, 그 다음 달에 날짜를 봐가면서 제가 미국 및 또는 글로벌 지수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 이태 f 분산 투자를 하는데 그것들을 삼성적인 앱을 통해서 각 투자자한테 매달 가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신청하면 또 매달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방법이고 가끔씩 가다가 각이태 f 별 투자 비중 조절하고 간헐적 리밸런싱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사에는 제가 동시 공개, 동시 투자를 하고 매달 제 실적을 공개하는 것으로 내 투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도록 물론 자기 투자금은 삼성 적은 자기 계좌에 들어가 보면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되 어떻게 투자했다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제 실적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뜻이고요. 권장 투자 기간은 그래서 반드시 5년 이상 5년 이상 투자를 보험처럼 어, 물론 이것은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 비보장된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반드시 여윳돈으로 해야 되고 5년에 아니라 그전에 찾을 수는 있으나 예컨대 뭐 조금 하다가 찾게 되면 손해 날 수도 있죠. 가능하면 기간을 길게 가시라 그래서 중도 한매는 가능하나 손실 위험도 있다는 것그 다음에 월 최소 투자금은 100만 원 이상이고 자문 보수는 연 1% 후치 저희가 월 적금식 이태포 투자는 일은 참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데 예, 매달 매달 각 고객 투자자분들을 관리해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펀드는 내가 만 원도 투자할 수 있고 10만 원도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해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자동이체되는 것으로 끝. 이 정립식 ETF 자문은 매달 어떻게 어떻게 투자합니다가 각 투자자들에게 개인별로 발송이 되고 저희 담당자들이 그것들을 또 계속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일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자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인 저와 함께 매달 정립식 ETF 투자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동영상 오른쪽에 보면 링크 있죠? 저 링크를 통해서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오늘 이렇게 목돈 마련 또는 연금 마련을 하기 위한 투자를 보험처럼 일시금 투자와 매달 적금식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드렸고 3년, 5년 후그 실제 사례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폴더서친구, 돈파는가게, 머니슈퍼마켓, 일대1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